누구든 좀도와주셨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엉망입니다. 4년 전부터 꼬이기 시작한 인생이 이제는 정말 어쩌면 좋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아이는 둘이나 있는데 함께 헤쳐나갈 와이프도 없습니다. 4년간 준비하고 노력하던 목표가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2년 전에 주식판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상실감에 휩싸여서 목표의식이 필요했었기에 미친 듯이 매달렸지만 결국 큰 돈은 아니지만 손실만 쌓이고 나이만 먹고 건강하고 단단하던 몸도 엉망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이혼 후 어머님 집에서 지냈는데 얼마 전 어머님도 장사하다가 망하시는 바람에 사채빚만 지시고 그중 일부는 제가 카드 대출 받아서 해드렸습니다. 오갈 데도 없어서 아이들 데리고 어머님과 여동생 부부집에서 지내고 있지만 사는게 사는게 아닙니다 2년 동안 만나며 재혼하려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힘든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힘을 얻었던 고마운 친구인데 이런 제 상황에 지쳐버렸는지 며칠 전 아이들 이모가 찾아와서 아이들을 만났다는 이유로 기분 나쁘다며 떠나버렸네요 얼마 전부터 불길한 느낌이 들었었는데 결국 현실로 찾아왔습니다 알바 두개 하면서 한달에 250만원 수입으로 살 길이 막막하네요. 무책임한 아이들 생모도 원망스럽고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 희망이 이루어지게 해주지 않는 시장도 원망스럽고 무섭습니다. 모든걸 제자리로 되돌리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아니 제자리는 아니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생 부부의 냉소적인 태도와 눈치 보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로워서 도망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생기지만 제가 사라져버린 충격에 상처받을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견뎌보기는 하지만 조금 지나면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밀려들고 정말이지 이대로 지내다가 미칠 것 같기도 하고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용기를 찾아서 제 아이들과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도 좋고 마음을 잡아주는 글이나 책도 좋습니다. 무너져가는 제 정신을 바로 세울만한 건 아무거나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시작할 때는 돈 잃지 않는 법. 이런 식의 보수적인 방법들만 한동안 보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말이죠. 왜냐면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은 탓이겠죠. 적어도 제 관점에서 주식은 꽤 매력이 있었고 그렇게 돈을 바칠 일도 아닌데 말이죠. 암튼 그렇게 보수적인 관점으로 검색검색을 하다 보니 가치투자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 당시에 가치투자에 관련된 카페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카페에 가입하고 주식계좌도 개설하고 주식매매도 처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이때는 고심을 많이 하고 가격적인 측면이나 성장 전망이나 안정성 등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그냥 월급 받으면 조금씩 계속 사는 겁니다. 적금 붙듯이 그렇게 두어달 하다보니 수익이 났습니다 인간인지라 수익을 보니까 매도하고 싶어지더군요. 그래서 매도하였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보고 매도했던 것 같습니다. 운인 좋았던 거겠죠. 적금만 붙던 제겐 한두 달에 10%만 보더라도 1년이면 100%라는 생각에 큰 만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여 후에 우연히 훌쩍 끼어버린 주식들을 보고 자극 받아서 다시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치보다 가격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대한 평가보다는 주봉이나 월봉을 쫙 펼쳐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종목에 눈길이 가더군요. 1년 전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두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진짜 지긋지긋하단 말 처음 해봤습니다. 1년이 조금 못돼서 손실보고 둘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느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그냥 매수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는 다시 다른 종목을 매수합니다. 주식 시작할 때부터 쭉 들고 온 종목은 배당을 염두에 두고 추가 매수하고 또한 종목을 신규로 매수합니다. 다시 초심으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장기 투자는 성격이 참아주질 못하니 중기로 마음을 바꿉니다. 배당주는 배당받고 어느 정도 회복하면 매도할 생각이었고 또한 종목은 3개월 정도 보유하다가 매도할 계획이었죠. 무엇보다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게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게 순조롭게 아주 조금씩 더 매수하고 한 해를 잘 넘겼죠. 문제는 다음 연도부터입니다. 이게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더군요. 은행이자보다야 높겠지만 큰 금액이 아닌 돈으로 우량주 비스무리하게 투자를 하려니 조급증이 생겨버렸습니다. 단타 매매를 생각하게 되더군요. 그러다 보니 종목 게시판을 보며 기업 분석이나 자극적인 글에 눈길이 가더군요. 동호회 게시판을 보다가 어느 종목이 있으면 검색을 해서 대충 그 회사를 보는 취미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누가 도배해 놓은 글 중에 코스닥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 코스닥에도 괜찮은 회사가 있다란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바로 코스닥 종목을 매수했습니다. 뇌동매매일 수도 있겠지요. 보유 현금을 모두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럼 제 기준에서 볼때더 이상 매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환상에 사로잡힙니다. 이게 테마주라고 자꾸 큰 수익을 줄 것처럼 인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접근은 기업을 보고하였지만 결국은 테마주에 투자를 하는 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추가 매수하고 더 매수하기 위해 다른 종목을 매도하고 또 테마주를 추가 매수하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주가도 퇴근해서 집에서 한번 보거나 안 보는 날도 많았는데 지금은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켜놓고 시세 확인하고 그럽니다 시세 중독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 불행 중 다행인 거죠 앞으로도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그건 재정상 무리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군요. 코스닥 종목으로 난생 처음 단타란 걸 해보게 됩니다. 종목을 보고 있는데 2%에서 3% 상승하더니 4%로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라갈 것 같아서 한 500주 그냥 사봤습니다. 그리고 몇분 후에서 보니까 올라있네요. 팔았습니다. 몇분 만에 하루 일당이 그냥 나오더군요. 기분 좋던 거려 내 느낌이 맞았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죠. 밤날에도또이 종목이 오르는 중이더라고요. 또 500주 매수했습니다. 헛 근데 이게 바로 오르질 않고 떨어지더라고요. 살짝 불안하기도 하고 어쨌든 오르겠지 하고 일하다 확인 일하다 확인 일도 잘 집중이 안 되고 암튼 어느 순간 보니 또 올라 있었습니다. 매도했습니다. 어제보다 수익이 많습니다. 10만원 조금 넘더군요. 웃음이 나대요. 그래도 떨어지는 걸 보아서 그런지 약간의 경계심이 들더군요. 그런데도 다음날 또 그걸 하는 겁니다. 다음날은 이유를 갖다 붙입니다.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았습니다.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집니다. 조금만 참아보자. 더 떨어지더군요. 이쯤이면 많이 떨어졌네 하고, 또 500주 매수합니다. 그런데 회복을 못하더군요. 떨어집니다. 회복 안하니 팔 수가 없죠. 손해보는 장사는 잘 안하려고 하니까요. 다음 날을 기다려봅니다. 이런 또 떨어지네요. 이제 마이너스 20만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팔면 이틀동안 단타친거 다 잃고 더 잃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운이 좋았죠.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0만원 정도가 돼 있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매도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 많고 저금이 틀리겠지만 3일 동안 한것 거의 없이 25만원이란 돈이 들어왔습니다. 혼자 살고 있고 돈을 많이 쓰는 편이 아니라 생활비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타나 투기란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요. 그런데 자꾸 바뀌어갑니다. 단타는 그세번 이후로는 그냥 운이 좋았다. 아싸, 봄벌었네 사고 싶은 거나 사야지. 하고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혹하면 언제든지 다시 할것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기어들어옵니다. 생활비는 매달 이렇게 잠깐 매매해서 충당해야겠다든지, 구체적인 계획도 세워지기 시작하고요. 잠을 자도 새벽에 장 시작 전 가격을 빨리 보고 싶어서 잠을 깬 적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당구 한참 배울 때모래도 공이 둥둥 떠다니듯이 점점 몽매여 오네요 난 변하지 않을 거야 한 자신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겠죠 저 자신은 지금도 절 컨트롤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이미 선은 넘은 게 맞겠죠 술은 잔뜩 먹어놓고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걸 저도 알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저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건 뭘까요? 어디서부터 거꾸로 되돌려 놔야 할지 모르겠군요. 기간이 짧아지고 자꾸 투기 쪽으로 가는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작업은 끝장을 봐야겠죠. 가용한 자금 모두를 분할 매수해놓고 당분간은 들어오지 않는 게 지금 제가 할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가 떨어질 수도 또 얼마큼 떨어질지는 신도 모르겠지만 손해를 봐도 큰 손해만 아니면 서운하긴 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믿음이 있는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기적으로 다가가긴 하나 허황된 믿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혼자힘으로는 도통 안 되는군요. 모두들 즐거운 투자하시고 건강하세요. 10여 년전 돌이켜보면 웃음이 5년 단골 고객인 손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오이 한번 와봐 할말 있어. 회사 근처라 바로 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나만이 도와주고 해서 이번에 내가 부탁 하나가 있는데 좀 들어주면 내가 좋은 정보 주려고 평소 항상 바른 말만 하신 분이고 거래 시신용도 좋았으며 회사 또한 튼실했기 때문에 흔쾌히 말했습니다. 네 말씀만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회사 자회사에 대주주 등록을 해야 하는데 내 친구나 친척이면 등록이 안 되니 당신 명의로 한 3억 입금한 걸로 치고 대주주로 명의 좀 빌려줄 수 있겠나? 내가 3억 내는 것도 아니고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뭐 어떻겠냐고 생각돼서 인감증명서 내주고 돈도 안 내고 자회사 대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선물이 이번에 내가 코스닥 종목 하나 잡아서 M&A 하려는데 좀 사나 봐열0배는뛸 거야 그때까지 주식 계좌도 없던 저로선 황당한 선물이었지만 그대로 믿고 바로 계좌트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되는 대로 좀 사나 봐 처음 들어보는 회사지만 무조건 믿고 1억을 입금했습니다 그 당시 입금하자마자 공시 뜨더군요 회사에서 최대주주 등급, 경영권 인수 목적, 손님 회사죠. 대단했습니다. 3,400원에 샀거든요. 그런데 보름만에 4,100원이 됩기다 재밌고 신기했죠. 돈 2천만원이 바로 수익이 되니까. 전 좋아하시는 골프채 들고 가서 선물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더 사두라고 하더군요. 2만원까지 간다고. 8년동안 모은 돈 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임시주총. 내려가는 주가에 경험이 없던 터라. 팔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전화하면 다시 도전한다고 팔지 말랍니다. 10개월만에 3억원이 7500만원이 되더군요. 그리고 바로 지웠습니다. 계좌도 해지하고. 내 인생 첫 주식이자 마지막 주식입니다. 10개월간 거의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더군요.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웃으면서 봅니다. 내할 일이나 열심히 하면서 날라간 돈 생각나면 아이들 얼굴 한 번씩 사진 보면서 다시 내할 일이나 열심히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내할 일이나 그냥 열심히 할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